저이꽤 크네요 이제 에어 타페거리로 한번 가볼거고 우리 베스트 드라이버 아니십니까 아버지 에어 타페거리가 이렇게 멀어요? 초입인데 원래 여기 차가 진짜 꽉 막혀가지고 주차를 해놓는 게 나을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가보시죠. 오늘 금요일이고 딱 시작하는 날이라 아직 안온 거다. 지금 이제 비행기 이제 좀탔겠다 사람들이 웬만하면 그쵸죠 오늘 퇴근하고 이제. 근데 일단 여기 어디 주차하는 게 나을 걸요 아버지? 여기 기도 될까? 그래 진짜. <웃음> 망고도 파네. 망고 얼마야? 만원 아, 베트남은 망고 싸는데 망고야? 애플망고 아니에요? 이거 이거 이거 부거 모형인가? 모형이지? 응열카페거리인데 오늘은 사람이 없네요 금요일 저녁인데도 연휴고 아. 네. 이이 어. 여기맨들어도 여기 앉으면 좋겠다 우리 여기, 여기 앉아서 커피한가 마실까? 그래요, 여기까지만 안돼 이거 어, 돌아줘아니요뭐저 위에도 뭐가 있어서 그냥 음. 네, 네. 위에 한번 어, 갔다 와봐요 음. 아, 이런데도 괜찮네 그쵸 그렇죠. 네 여기가 카펫거리랍니다 원래 여기 사람 진짜 많은데 오늘 진짜 없는 편인 것 같아요 음. 여기는 몽상드 애월이래요 촬영 안 되나? 여긴 어때요? 여기도 가볍게요? 아니 여기는 그냥 카펫 네. 로티드도 있네 다운타우너도 있다. 여기는 햄버거집. 제주도 다운타우너 이렇게 생겼어. 노티드도 있어. 우리 그냥 요런 데 앉아있을까? 너뭐 먹어야 되지 않겠니? 오, 어? 너 계속 안 먹지 않았어? 응. 네. 햄버거 어... 먹을래? <웃음> 아니요. 이따가 차라리 그 맛있는 거 먹지 뭐. 아, 여기 초콜 좋다. 저기 안한 데도 이거 한데안 돼. 응. 데 먹고. 우리 애기, 이런 데 앉아서 찍는게더 감성 있다. 이런 월이 젊은이들이 놀기 좋겠네. 아이 좋네. 다 아이고. 조심해요. 아, 고깃집이네. 여기, 여기 고깃집이에요. 뭐가? 고깃집이랑 막 갈비국수랑 이런 거. 아직 시간이 분데 땅이네. 저는 다시 동생을 찾으러 중앙으로 가야 되는데. 이 때문에 밥을 못 먹어요. 나도 씹밥처럼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아니야. 못 먹어. 돈에 주지 마. 옛날에 햄버거 10개 트라이하다가 먹했가잖아요 <웃음> 채는 안 했어요. 근데 그때 잘 먹어 주고. 카메라로 보면 안나오네 일몰이 제가 보이는데 근데 제가 몰랐는데 그 베트남 애들이 그러는데 난 제주도가 그중국사람들의 한해서만 비자 없이도 이고 가능한 줄 알았는데 베트남 애들도 비자 없이 올수 있는 데가 제주도래요 네 신기하죠 동생을 기다리는 중인데 애가 2, 30분이 지나도 안 오고 있어요 비행기는 8시 20분 도착인데 이게 연휴 전 금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이제 막 사람들이 전국에서 퇴근하고 제주도로 모이는 거겠죠 이걸 다 데려오기 위한 사람들과 택시들